일단은 가뒀어 야이 안에 있는 애를 어떻게 안전하게 때릴 방법 아나 너무 촘촘하게 했네 이게 틈이 없네 어? 어? 왜 나갔는데? 어? 어? 왜? 그게... 어? 어? 어떻게 나가 아니 위로 나가 아까 위로 나갈 거면 아까 나가지 씨 세팅 다 해놓으니까 나가네 그러면 정석대로 한번 해봐? 저기 있어요 저기. 오른쪽에 일단 볼라로 맞추고 볼라는 결국엔 두개 필요해 맨 처음 턴은 만들고 떨어지기 그 다음 두 번째 턴은 세팅 문 세팅 고런식으로 아, 야너 아이씨 야 너무 넓야 널... 저거 철거해 투디야 뒤에 거 철거해줘 지금 뒤에 거? 어어 철거해줘 지금 야 이거 안 지워진다 얘 어 다시 잡았어. 빛나라, 어? 빛나라. 빛나갔... 맞았는데. 어 근데. 와, 어, 불타 내 몸이 불타올라. 끼었나 어, 설마? 어얘낀거 같은데. 기다려봐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보고 있어봐 라미야. 네. 보고 있어 라미 훈련병. 예. 자네가 보기엔 저 끼인 거 같나? 모르겠습니다. 틀렸어 저거는 낀척하는 거야 우리가 다가가면 바로 도망갈 거야 <웃음> 아, 어, 야... <웃음> 아 그럼에! 야아아아아아 야... 아 야... 아 야... 아 야... 근데 벤시 아마 못 버틸 거야 나도 벤시한테 죽은 적 있어서 아니면 진짜 기절시켜 기절시켜버리던가 찔러가지고 오?! 잠깐만! 토디야! 이거 보시죠? 산탄총으로 HP 깎을 수 있으면 내가 포켓볼로 잡을 수 있어 오?! 어? 무슨 일이 오야야 야, 야, 갑자기 나야요 그렇지 야 오, 건축물 건축물 이용해서 아와뽀어어어어어틸만해 버틸만해, 어틸만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웃음> 필, 필, 필. 필, 필, 어어야야 아재 오케이 둘다, 오케이 오케이 둘다, 둘다, 둘다, 둘다. 둘다 오케이 오케이 야 벤시 270피일 차라리 어, 나한테 와라 아 투디아 도망쳐 투디아 도뿌리들... 도망쳐 꼬불이들이 <웃음> 나 때린다 투디아 도망쳐 도망 못가어 나이스 도어산넘고산 아무나 맞아라 샷 할리도 아무나 맞아라 너도 들어, 너도 들어가고, 너도 들어가고, 너도 들어가고, 너도 들어, 너도 들어가고, 너도 들어가고, 너도 들어가고, 너도 들어가고, 너도 들어가고, 너도 내 거. 수 너도, 내 거. 저쪽에 아무도 십이 안 걸었잖아. 왜 우리한테 난리야 지금? 십이요? 음. 내가 걸었긴 했지. 지금 뭔 난리가 난 거야 저기. 어? 야 벤시 왜피 깎여 있는 애 사라졌어? <웃음> 야, 여기 또 전쟁 중이야 우리? <웃음> 야 쉬는 시간 해줘 쉬는 시간? <웃음> 오. 뭔 일이야 이거? 뭐야 뭐야 어왜또왜또 나한테 아우 또시작이야나 <웃음> 이번 전쟁 원흉 알아? 어? 한배님이야 한배님이 갑자기 때렸어 쟤를. 아니 우리 집 물어 뜯고 있길래. 걔를왜 때려 그냥 물어 뜯으면 뜯게 놔둬야지. 야, 우리 테이밍장으로 썼던 데가 이제 그냥 아작이 난 거지? 어, 저기는 이제 못 쓰게 되어버린 거야. 어? 쟤 나왔다 오메가리퍼 오메가리퍼? 많이세요? 어. 쟤는. 야! 피피 뛰어! 와! 날 쫓아온다! 오랫동안 사귀었던 첫. 작전 변경. 작전 변경. 그리핀부터 길들이러 갑니다. 집으로 모이세요. <웃음> 계속 죽어 네 집으로 갈게요 집으로 가는 아주 편한 방법을 택했구만 어? 여기 뭐가 나지 근데? 지난번에 <웃음> 아, 여기 뭔가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 같은데 그게? 그러니까 좋은 추억은 아닌 것 같고 생각하다 엉망진창인 다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캠펜아 <웃음> 네 다녀올게 아 오케이 준네 뭐있었다 다녀올게 한마디 했는데? 한거 같은데 방금 떨어졌어. <웃음> 왜 내려와있지? <웃음> 야 한편이가 없으면 저 문을 누가 닫아줘 이쪽 닫아줘 이제 닫어 닫아. 자 이렇게 하고 푸테라야 잠깐만 기다려 아 잠깐만 괴로워도 푸테라야 괴로워도 잠깐만 푸테라야 괴로워도, 괴로워도 잠깐만 기다려 맞춰야 돼 됐다 어어 어, 빼냈다 빼냈어 어 맞는거 맞아요? 안맞아요 와형 창이 몇개야? 내가 창이야 <웃음> 창이 나고 컷 오. 와우 오. <웃음> <웃음> 이게 바로 지난번에 너에게 전수했던 그리핀 <웃음> <의핀> 자세다 <웃음> 무조건 잡았다 이거 마치 <웃음> 하늘을 나는 그리핀 마냥 아, 아 어, 잠깐만. 와중에 힘이 없어서 부들부들 떠는 게... Gmail> 컷. 와 와우. 어때? 어, 멋이는데 형? 형 너무 기괴해요. 형 소름이 돋아요. 에이, 모르겠다. 그냥 맞아라. 에이 모르겠다 그냥 더. 어? 어디 가? 대마 어 온다 온다. 내 쪽으로 오는데야나 보고 오거든. 딴쪽으로 가 봐.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그래. 이동. 나 보고 오는 것 같은데? 쟤 나한테 빨간색 떴는데. 온다. 어? 어? 왜왜 뭐야? 갑자기 꺾고. 어이? 야 갑자기 하늘에 있던 새랑 싸움 붙음. 건망증이 있니? <웃음> <와>? 또 돌리네 <웃음> 됐다 어. 됐다 닫게닫을 다, 다다 어? 이걸 열었는데? 쟤는왜 밖에 나가줬지? 마법사야? <웃음> 어디가? 아, 온다, 온다, 온다, 온다. 포기하지 말아요. 나야 나야 포기하지 나야. 말아요. 에, 그 한편은 그쪽 열어. 한편 그쪽 아오! 그로 쭉, 쭉, 쭉, 쭉, 쭉, 쭉, 쭉, 쭉, 쭉, 쭉, 쭉, 일단 아봐 때려. 어 에, 어떻게든 빠져가 아, 화면이, 화면이, 화면이 안 보여. 여기 어디야? 어 나왔다 날개 찢어! 속도 뭐야 저 미친 속도 저거 오넌 어. 아무래도 안되겠다 특수 포즈 간다 어오 덩크 안 던져지네 던져볼래 한 패나? 네 너의 그리핀의 날개를 보여줘 오케이 C 누르고 앉아서 하면 돼이 근육으로 말이지? 이 근육에... 기계기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기계. 좋아! 이 기계함이야! 오케 오케 덩실덩실 춤춰주다가? 어 봉산탈출~~ 하 두꺼퀴 돌리고 미치하핰하 <웃음>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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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형 소형 비행기? <웃음> 아왜안 아, 잡히는 거지? <웃음> 우리가 이게 구, 구회의 을주고 있는 데야 <웃음> 구회의 을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받아줄만 한다 이거 <웃음> 받아줄만 한데 이거? 그게 바로 고백으로 혼내주기 뭐 이런 건가요? <웃음> 너 근데 뭔데 안 잡혀? <웃음> 형 어? 위로 던져서 맞추기? 어 <웃음> 오? 오 오오오오오오오! 오!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 아! 어, 튕겨서? 튕겨서? 아조금이라아 까비! 아 까비! 아 까비! 기계아 아, 너무... 너무 기계하다고 아, 오나 오나 오나 오나 아! 아, 아 몸으로 몸으로 몰아하아 헤딩으로 아 헤딩으로 할수 있던데 깨비 아.. 헐 진짜 드럼안 잡히네? 사실 두디, 아직 정신이 차리네 투디도 참여하게 해야겠다 투디일로 나는... 내가 할수 있을까? 투디... <웃음> 잠만 얘는, 얘는 다시 도 얍! <웃음> 어? 어? 어? 뭐야? 어? <웃음> 역시 우리의 구애의 미 <웃음> 페레모니가가둥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